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아, 오늘 저희 이제 백벌 이벤트 했을 때 제가 3월 14일 이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이트데이 때또 제가 한번 이벤트를 자 오늘 그 3월 14일에 다시 찾아뵙는 이벤트 따란 밸보나 <목소리> 만들기입니다. 원래는 어, 뭐가 좋을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탕에 비슷한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달고나 달고나 만들기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달고나요 약간 똥과다라고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런 걸로 만드는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 오늘 목표 일단 다섯 개 다섯 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네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다섯 명, 다섯 다섯 분께 이거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힘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포장하겠지만 깨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제가 만들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유, 유의해주세요 복불복입니다 잠깐만 이 세팅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예를 들어 그 속도가 생명이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자 가서 주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어 벌써 녹아 저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저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오오 보이세요 여러분? 오이 타면 안 되잖아 자 여기서 소다를 넣어줍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탄 거야? 탄거 같은데요. 탄 거야? 네. 자, 첫 번째 실패. 내가 또일를 크게 버릴 거야. 한국 예 우리 매니저는 저것도한랑 저것도 먹어보겠다고 <웃음> 자! 저희가 이거를 예상하고 일단 만드는데 실패하면 제가 제사비로 사탕 사드릴게요 <웃음> 말 시키지 마 이제 너무 조금했나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응. 완전 감이 왔네 역시 빨라 역시 나랏 녀석 아 귀여워 귀여워 안 굳었어 제가 사탕 몇개더 얹어서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리즈의 사탕이 있어 그왜그 그그 스코틀랜드 그, 그 스코틀랜드 아저씨가 있는 사탕이 있어 그 커피 맛 뭔지 알지? 그거 맛있어 그리고 그 뭐지? 그것도 맛있어 저거. 아몬드랑 있는 아몬드 밖에 있는 상태인잖왜 이렇게 어렵냐? 이빨 빼줘 상원아 짠두개두개 두개 완성 제대 되고 있나?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니 근데 원래 이거 끝에 이거 부숴서 모양 만들어줘야 되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모양 만들어줬으니 됐어요 옛날엔 그냥 국자에다가 했었는데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좋다 네임팬으로 이 점찍어 드릴게요. 랜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작고 상큼하고 작은 별을 받으실 수 있고 사람도 아닌 열쇠도 아닌 이 커다란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게 여기 안 닿게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 넘겼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립니다 짠. 여기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니 달고나 이 틀까지 그냥 받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페란 아주 조금 탔어요. 아주 탔어탔어주 조금. 아주 조주쪼주조는달는달를잘만잘만드무타무타어이어이이를이하다하면양면양념레레막빠져나가레 조금. 그거를 오므라주면서 밖으로 안레면서열 적당히 안 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녹여줘레 그럼 이거 진짜 금방 타더라고요이제 슬슬 물처럼 변하죠 근데 이 덩어리들이 있다고 얘네들까지 다 녹여주기 위해서 빨리 최대한 돌리고 지금 이렇게 이쯤에 풀에서 살짝 거리를 두면서 소다를 넣어주는거죠 그래서 다시 열을 살짝 주면서 뺐다가 살짝 주면서 빼다가 살짝 소다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넣어주고 마지막 하트!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거를 뭐 정말 잘해서 해드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똥손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이걸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받고 나서 이상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제가 정말 어잘 나온 사탕들을 제가 사가지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거 맛있게 드시고 그냥 저의 정성만 좀 알아주시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 진짜 사먹는 게 최고구나 라는 아주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뭐 맛있게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바라지만 그냥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벤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달고나 만들기 해봤는데 어 나름 재밌었어요 사실 실패할까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거를 드리는 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드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 드세요 사 드시고 <웃음> 제가 만든 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달고나와 그소정에 제가 좋아하는 사탕들 몇개 해가지고 섞어서 작은 상자에 예쁘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고나 만들기 선생 서인국이었고요. 네, 또 봐요. 아, 선생 님 너무 고맙고 자, 어 자주 이 장소에서 찾아볼게요. <웃음> 안녕.